네가 얘기를 해야지 아이 아 그냥 여러분, 우리 말하듯이 하라고 그래. 맞춰서 근데 운동을 해야 돼 절대 나가서 운동 못해 돌아가고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게을러서 헬스하면 SWAG 그게 간장, 간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로 만드는 건데 그 고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비싸 비싸겠지? 그 소오기 넣어야 되잖아요. 어 소오기 넣어야 돼. 법은 아닌데 우리가 내 네. 이번에 인스타에 그 뭐지 버드와이저 그거 그 팔로우 해어 어, 우리 보라고. 어, <웃음> 그래서 이번 이제부터 해시태그에 버드와이저 올 거야. 여러분들 버드와이저를 넣으세요. 우리를 위해서. 이번 축구 선수들 끝날 때마다 이거 하더라고. 브이 u 대기실에 와 있고요. 인디스탄스 경연을 위해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또 어디까지 멈추고 하려고? 말을 하셔야죠 어. 어디? <웃음> 덥다. 야, 진짜 너무 습하다. 여기가 한국이 아닌 것 같아 습국 야, 니가 인사해요 저는 저 캣이입니다 <웃음> <웃음> 주환이 형은 <웃음> 박제됐습니다 주환이는 지금 네.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배고픈 사람? 저요 너밖에 없지? 그러면 다시, 맨날 미추를 먹으러 오지. 본격 뒤통수만 찍는 특유한 아이템 g 스 o 스 g o o 여기 o o d Good. g o o 꼬치 o o 진짜 맛있어요 단, 양꼬치를 먹고 싶다 o o d Good. Good. Good. Good. Good. g 응 o d Good. Good. g o 좀 d Good. Good. Good. Good. Good. g o o 오늘 약간 비읍시 지 스타일로 해봤어요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소정해 칼문 <웃음> <삶은> 좀 찍었네 아니찍고 있어요 저희 리더님은 설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맥주만 <목> 들요 <목> 네. <목> <목> <목> 여러분 담배는 백해무입니다 저만 뵈요 쥬희는 쥬희가 백현무위 죄송합니다 뭐라는 건가 하치 <웃음> <웃음> 구독 좋아요 왜 이게 구독이에요? 이거 구독 아니야? 네. 아니야 유튜브 나는 안